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한 권입니다 네, 한 권에 66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네,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음. 아, 그 사사기를 다들 그 읽으신 줄로 알고 또 오늘 아침에라도 부지런히 읽으신 분이 있을 줄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 사사기를 이 시간 잠깐 강의를 같이 듣고 바라기는 이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룻기를 할 텐데 이번 달 숙제는 사사기와 룻기 읽는 겁니다 어그 사사기의 주제어가 뭐냐? 오늘 구속사로 읽는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주제어는 왕입니다. 왕. 그리고 여러분 그한 책이지만 이렇게 그한 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성경책을 따라 읽을 때 제일 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읽으시면서 이 책의 배경이 어떻게 되나,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배경과 구조를 그 알고 그 안에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일장부터 무조건 읽으면 그냥 읽은 거예요. 아무 것도 안남아요 그러니까 배경과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사기 속에 어떤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은요.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주제어가 뭐라고 했어요? <웃음> 이제 그 출애굽기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죠? 이 탁월한 지도자였죠 어. 이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때라는 것은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배경은 그래요? 여우수아가 죽고, 그리고 후계자가 없는 이때에 약 350년 동안 열두 사사가 등장합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열두 사사 이후에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왕이라고 했죠. 여기에 왕국,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슨 관점으로 사사기를 두셨을까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사사기와 룻기는 붙어있어요. 그냥 한 권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 66권이 한 권이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뗄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내용 속에 룻기 속에 다뤄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입에 자꾸 이렇게 뭐죄 짓고 뭐 회개하고 또매 맞고 예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왕이 누구냐 <웃음> 이 왕이 진짜 음, 그 진정한 왕 참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로 또 다른 어떤 뭐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라 12사사였고 그럼 12사사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왕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고 이스라엘의 뜻은 뭐였나 우리들의 뜻은 뭐였나 이뜻 이 안에서 부딪힌 것이 결국은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라는 것이 예, 보여지는 거예요 어, 우리 어, 사사기 17장 17장 6절 성경책 특강 시간에 꼭 보셔야 돼요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여기 보면 사사기 17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사사기 21장까지 있죠? 마지막 21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래요. 어,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야? 왕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뜻은 뭐야? 여기 보니까 어, 왕이 없음으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로서이다. 그 자기들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 하나님의 뜻은, 어, 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왕을 목적에 두신 것인가? 아닌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350년 열두 사사를 통해서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열두 사사 안에서 평안하고 죄짓고 내맡고 회개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모습에서 보여준 게아 왕이 있어야 되는데 니더리 왕인 것은 가짜야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 있어야 돼. 진짜 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사기에. 그래서 주제어가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을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 사사기, 룻기 다음에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7절로 9절 우리 여성들만 먼저 칠절로 그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은 왕국, 그러니까 결국은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국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기간 내에 왕을 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 7절에. 예, 그들이 사,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구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왕이 되는 그런 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2사사 12사사를 통해서 사모의사사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왕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로 어, 21절까지 우리 남성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막 이렇게 전쟁에서도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엔니 샬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니라는 것이 샬롬이 없다. 샬롬이 깨지다. 엔샬롬사사기내내 분명히 사사들이 등장해요. 때론 80년, 40년, 31년. 뭐 어?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가졌던 평화가 이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서 원했던 그런 평화에 지속된 평화가 아닌 거예요. 깨지죠. 계속 깨지죠. 엔샬롬이 되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 왕의 제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들한테 해주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과 얼마나 다른지. 그래,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왕을 구할 거다. 그러면 왕을 구하면 그 왕이 너희들을 너희들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한다. 그래서 많은 마병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그걸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왕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하나님 나라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신정국가로서 세워갈 이스라엘이에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항상 원하는게 우리를 지켜줄 왕은 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지 구원자는 원하는데 그 구원자가 내가 원하는 구원자여야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는 싫다 이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신명기 17장 주일 말씀보다 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신명기 17장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지금 생각났죠? 음. 사무엘 아까 그 말씀 통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미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것이요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은 그는 왕이에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싹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함께요 영원히 평생에 영원히 자기 영원히 옆에 영원히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배우며이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글을 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음 어떤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가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통한 신정국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뜻두셨고, 이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오해, 이스라엘의 우상, 이스라엘의 거짓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어, 그, 피부린내라는 잘못, 잘못된 역사가 이 사사기 내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세우시려고 했던 신정국가의 그 참된 왕은 누구시냐 그 이스라엘 역사 내에 열왕기 그 상하 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그 보여주는 게열왕을등장시켜 그 북이스라엘에는 뭐그 19명의 왕또 남유다에는 또 20명의 왕 이런 왕들을 계속 등장시키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왕들이 하나님이 그 왕들이 목적이었느냐 목적은 하나님은 왕인데 그러면 목적은 어떤 왕이냐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엘상 16장 1절 가볼까요 사엘상 16장 1절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포커스 하시는 거예요. 좁혀주시는 거예요. 1절. 여와께서 호 함께 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안느니라 라 이세에게서 본한 왕이 누구에게로 지금 그 시선을 모아가냐면 다이세계로 모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내 아들이었던 다이세계로 루기 1장 우리 사사기와 루기는 한통속이에요. 한그 하나의 그, 그 내용을 똑같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루기 1장 1절 네, 졸린 시간이니까 계속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루티가 사사기와 연관하여서 똑같은 문맥으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게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아, 지금 룻기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왜 열두 사사가 있지? 그 열두 사사들이 왜 등장했지? 그것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뭔 내용이지? 라는 게 룻기의 초점이에요. 룻기는 뭐, 룻의 순결이라든지, 뭐, 그 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뭐, 사랑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한 왕,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니키 안에서 탄생되어지는가 그것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사장에 가보면 마지막이죠. 룻기 사장 22절 마지막이에요. 룻기 1장 일절이 그랬다면 사장2 2절 마지막 함께요. 오벳은 예, 이세를 낳고 예, 이세는다윗을 예, 낳았다. 이게 사사기와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왕입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은 이다윗 을 초점에 두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궁극적인 왕을 설명하시려고 하는구나. 자이 궁극적 왕이 누구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 사사기만 읽으면 안 되는 건데 막. <웃음> 에스겔서 37장 이게 다윗 왕이 하나님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다윗 왕을 세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스겔에서 37장 24절로 2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네, 내종 가위시 그들의 왕이 되니 리모두에게 한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사모예라 7장에서도 설명하지만 다윗의 왕국 또 다윗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 다음에 왕국은 분열돼요. 그런데 왜 다윗을 여기서 보면 영원히 그들의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이 다윗은 누구를 지금 포커스하고 있고 누구를 설명하시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왕이구나. 아그 왕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거나 내가 왕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인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한 단계단계 단계 스텝으로 사울 아니야 다윗이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왕이야 그걸 그 설명해주는 거예요. 사설 배경입 아셨죠? 자, 그렇다면 구조. 자, 지울게요. 배경을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구조가, 아, 이게 이 사사기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사사기는 그, 3장부터, 어, 16장까지 여기에 열두 사사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앞에 1장부터 2장 17장부터 21장 여기까지는요 이 열두 사사들 에 대하여서, 왜, 배경이죠, 사실은. 열두 사사들에 대한 앞선 부분에, 이 부분이 왜 등장하는지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 내용들이 왜 있게 있는지는. 자, 열두 사사들. 부르세요. 음. 급하니까 마실 거예요. 우리 그 시, 신학교 때1244 이름을 운 i 과에 우삼갈 드보라 기돈과돌라와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하면서 그다음부터 는춤 췄어요. 12사사들. <웃음> 신학교 때 12사사 이름 적으하는 것도 나와요. <웃음>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부릅니다. 시작. 훈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맞아요 이제 알았죠 이 이름은 자 우리가 이 12사사를 통해서 요때 3장 요게서 16장에서 12사사를 통해서 나오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뭐가 반복되지 7번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되죠 일단 범죄하죠 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징벌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면 어,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 구원 구원하,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나면 이게 일곱 번 반복됩니다 음. 일곱 번 이런 반복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보여지는 게왜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왕을 두지 못한 자들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거짓인지 결국은,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초점이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만 반복스럽게 삽니다 그러면서 못 벗어나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지? 왜 나는 안 바뀌지? 예, 안 바뀌죠 자기가 왕인데요 예수 그리스를 진짜 왕으로 두질 않는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회개는 다 짜갑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회계가 얼마나 거짓된 회계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 요인을 설명해요 왜 회계가 회계가 될수 없는 짓을 해놓고 회계라고 우기는지 이 회개가 얼마나 잘못된 실패로부터 출발인지 여기에서 이 회개가 거짓 회개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1장과 2장에서 어, 나는 안 보였는데 그런 게왜 있었나 싶죠 좀 이따 봐요 그리고 이 회개가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진짜 회개가 벌어지지 않은 자에 계속 계속 실패가 지속되는 혼란 단지파와 베냐민지파 그 미가 신상사건이라든지 열두막 토리, 토막사건이라든지 여기서 레이를 들어서 얼마나 궁극적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먹이고 보여 내지 못하면 회개가 거짓으로 회개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내용, 사사기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메시지 결국은 참된 왕을 만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로 진짜로 있어줘야 되는 모습이 회계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 가짜이지 않고 진짜 회계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 진짜 회계, 진짜 회계, 가짜 회계 말고. 진짜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회개,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 가슴에 모신 회개. 자,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가봐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어, 여호수와의 지금 고별설교를 통해서 어,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다 내쫓아라 다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남겨놓는다 그 남겨놓은 족속들이 예, 틀림없이 너희들을 예, 우상에 빠뜨릴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되면 어, 극악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그 징벌에 받는 삶을 살게 된다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것들이 다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다 내쫓으라라는 말씀은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라 진짜 회개하라는 것이고 진짜, 회개, 이 진짜 회개의 모습은요 다 내쫓는 겁니다 다 내쫓는 모습은 뭐냐면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왕으로 왕을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 다 내쫓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왕되게 하심이 진짜 회개예요 우리 안에서 나는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많이 울었어 나 정말 많이 금식했어 그리고 내가 울면서 얼마나 가슴을 저 뜯었는데 울면서 망한 곳이 있어요 그게 복임이에요 여러분 다 내쫓지 않으면서 어, 신앙생활하면서 요다 내쫓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사기, 열두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반복된 사이클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사사기가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볼게요 에, 사사기 1장 가봐요 여우수와 다음이 사사기죠 1장, 1절과 2절 한번 보, 볼까요? 1절, 2절 함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어, 지금 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이제 영토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진멸되는 하나하나를 그 말씀대로 다 내쫓아라라는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하는 일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다 쫓, 유다 올라가라 먼저 그래서 다 내쫓아라 다 내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쭉 반복되는 얘기들이지만 여기 1장 27절 28절 볼까요 무나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식이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게 음.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 전쟁부터 해서 이미 이 싸움의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미 다 쫓아내도록 하신 문제 이것은 쫓아내지 못했다 뭐 철병거가 있고 성경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된 말로 구라치지 말아라 그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기 싫어 놓고 못했다고 하는 너희들 쫓아내기 싫잖아 왜안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니했다 이런 욕심인 거예요 어, 이, 이, 그 남겨놓고 노역시키고 좋거든 노예로 부려먹고 일거리가 되고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힘이 더 세면서 일부러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왜? 쫓아나요. 유익이 되잖아요. 그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회계와 관련해서 왕을 왕대기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다 쫓아내지 않는가? 다 쫓아내지 않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위선과 가식을 떨수 있는가.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열두 사사를 통하여서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고 못 벗어난다라는 설명을 사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짓 회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거짓 회계다운지 아닌지. 자, 사사기 2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거기 복임이라고 일되어 있고 난회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생각하십시오. 사사기 1장과 2장은 이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데 보면 이들이 실패의 요인 중에 가장 큰게 지금 복임 사건이에요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자들인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언약했고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갔는데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책망받았을 때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임은 울어서 망한 곳입니다 울고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울고 변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2장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 회개라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야 돼다 내쫓아야죠 왕을 왕되게 하시는 일에 진짜 회개가 벌어져야죠 그래서 이 복임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정말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에, 정말로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주권과 왕대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어, 신앙하고 있는 그래서 12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의 모습이 뭐냐 렉갓 비갓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왕을 왕다우시게 하라 그 모습이 안 벌어진 게 복임의 회계사건 이건 회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울어서 끝장난 것 울어서 망해버린 것 울지 않고 어, 그랬다면 정말 다른 역사가 쓰여질 텐데 잘못했습니다 뭐뭐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장소가 복임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의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사사기 속에 그러면 에, 등장하시는 사사기 속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 사사기 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참왕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되어지는가 열두 사사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미리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반복되어지는 12사사를 여러분, 여기가, 어, 한 개인의, 사람의 영웅에 초점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 열두 사사들이, 물론 거기에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입다 같은 경우는 그 대사사로 등장하지만,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대체 분명히 그들이 있을 때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뭔 일을 했는지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구원이 벌어졌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열두 사사들이 그러면 다 탁월하고 굉장하고 대단한 인물로 다 등장을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한결같이 한결같이 열두사자들의 그 비하인드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보면요 다 볼품이 없어요 별볼 일이 없습니다 아주 어, 아주 대놓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쓰셨어요 열두사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운이엘이죠운이엘은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 굉장히 배경이 좋아요. 배경에 비하여 정말 그 이름값 못한 인물이 운예리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죠? 삼갈. 우리 삼갈은 알죠? 소모는 막대기로 싸운 어, 인물. 뭔가 좀 그 전쟁에 전투하는 자다운 모습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도원? 예. 기도이그 여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어, 그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진짜 기도이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겁쟁이기 때문에 그 타작 밀가는 것에 숨어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막 계속 시험하잖아. 솜덜치지에뭐 여기만 젖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 다음 날은 여, 여기는 마르고 다 여기는 다 주변은 젖하게 해주십시오. 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정말 아,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인물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도 어, 300명이 그 그거 그 숫자가 아주 용맹스럽고 300 그리스 뭐 이렇게 300 용사가 아니라 숫자가 적은 걸 택했다 그래 숫자가 적은 걸 숫자 적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물 이렇게 해서 먹은 숫자가 어그 숫자니까 그거 했다 에웃 같은 인물은 왼손잡이죠 어,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유대의 배경에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왼손을 쓴다 왼손을 쓴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로 인식했던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기 때문에 칼을 그 보통 오른손잡이가 칼을 소유했던 그 오른쪽 허벅지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해도 안 보였던 거예요 왼손, 왼손을 쓰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뭐 정말 별 볼일 없는 자를 택해서 쓴 거구나 라는 그림입니다 입다 같은 인물 대사사 중에 입다 같은 인물은 기생의 자녀 아들이고요 사실은 도적이었어요 어? 어, 뭐 서원도 그렇지만 에, 우리가 보아져야 되는 인물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선지자 중에 여선지자로 등장하는 드보라가 있죠 그보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인 선지자를 지금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 우리가 지금 음, 하나님이 지금 뭐 여자가 뭐 모자라단 얘기가 아니라요. 얼마나 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야그 시대에 정말 오죽했으면.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는요. 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의 이름에 이스라엘은 그 기록에서 선지자 드보라를 빼고 거기다가 바락을 넣어요 아세요? 성경은요 그 드보라가 선지자로 등장하지만 드보라는 실제로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사사기 4장 16절과 17절에 가보면 이 싸움에 대해서 실제 드보라가 힘을 실어주고 실제 그 싸움을 하는 인물은 바락입니다 바락이 싸워요 그런데 사사기 안에서는 드보라를 선지자로 세우죠 여러분 이런 걸잘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 성경은 뒤에 가보면 우리 그 어디죠?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 여룹바알이 누구죠? 여룹바알이 누구예요? 예, 기도온이에요. 기도온. 여룹바알과 배단 배단이라고 각주돼 있죠. 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 배단이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그 우리가 어 사실은 사사로 보아야 할 인물은 바락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4조 선지자 14사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사기를 벗어나면요 성경은 기록에서 드보라를 빼버려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이걸 혹시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별볼일 없는 자 내세울 곳 없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쓰신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32절 같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익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부족한 시간 속에 드브라를 좀 넣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넣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사사로 등장했던 삼손 대표적이죠 성중독자 좀 심하게 말했나요 우리가 여기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로 여기서 성, 서, 설명되어지는 것인가 자 사사기 3장 가봅시다 사사기 3장 다 왔어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사사기 3장 9절 자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에서 시작하죠. 한 구원자로 온니엘부터 해서 지금 다 사사들이 한 구원자로 등장해요. 15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여러분 어,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음, 지금 열두 사사 대사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에, 내세울 게 없구나 이런 그들의 출신 배경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만큼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제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구나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자 한 구원자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일을 했죠 불완전하지만 그 일을 했죠 한 구원자의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이세 왕을 통하, 후에, 통하여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사사기인데 그, 사사들, 그 사사기 안에서 열두 사사를 통하여서도 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면 도대체 열두 사사들의 어떤 모습인가 네,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시고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이 그 신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성 안에 제약을 받으시며 뿌리 수풀에 걸리듯이 몸의 제약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해 내신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12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제약되죠. 보작 것 없죠. 힘들죠. 그러나 그 안에서 사사들이 각각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냈듯이 어, 그들은 음, 그들은 음, 단편만을 보여주었지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이 인성 안에 제약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영원하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게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사시고 그건 틀림없는 인간의 인격적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한 구원자의 뜻을 사사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왕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 또한 별볼일 없고 별볼품 없고 무력하고 쓸데없 쓸모는것 같은 여자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구나 이 시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바른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사사기를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찾아보시고 룻기를 읽으시고 다음 달 한가족 특강에는 룻기로 만나요.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저 우리 저첫 시간이니까 서장루님 서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을 보여주신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며 또 저희들이 어떻게 어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저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저희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를 강의해 주신 강 목사님께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 개혁신앙을 적용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